자동차를 유지 지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휘발유 하지마서도 자동차 휘발유 아무리 있어도요 바퀴 없으면 은 자동차 못 갑니다. 혹은 바퀴가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자동차 없으면 은그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그렇게 바퀴이 하다못해 나사 하나조쳐도 자동차를 유지 지탱하는 한 조건이죠. 그게 전부 다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불교에서 만약에 법상종, 그때 법상, 불교에서 언니 법상, 뭐, 바로 현상에 대한, 이치에 대한 탐구하는 분야가 법상인데, 법상 그러면 일단은 상은 양태입니다. 양상. 존재, 존 보통 법 그러면 사실 엘리멘트, 존재를 구성하는 조건들입니다. 존재를 구성하는 조건, 혹은 그렇게,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불교에서 법이란 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저 책에 보시면은, 그 47페이지 보시면요그 밑에 주에 보시면은, 이 같은 성격의 법을 존재나 존, 존재, 세계 존재, 혹은 복수나 전칭, 제법 그러면은 모든 존재, 법상 그러면 존재 실상, 혹은 세계 존재 양태, 뭐 이런 말로도 풀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동차 같으면은, 뭐 자, 제가 자동차에 가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자동차 2 5 0 0가지 부품이 있다 칩시다 우리가 제일 아는 것은 막 뭐가 있을까요? 어, 바퀴 뭐가 있습니까? 어. 아는게 별로 생각 안하네요 엔진, 아, 엔진. 근데 엔진은 사실은 하나가 아니죠 몇가지가또 모여있기 때문에 엔진 합시다 두 가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웃음> 다릅니까? <웃음> 물론 다르죠 다르죠? 다 다릅니다. 25,000가지 부품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아까 엔진이 는데 엔진도 또한 다시 더 적은 부품으로 분해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더 이상 분해하고 쪼갈, 맞죠? 나 분해란 말은 어려우니까 쪼갈 리 쪼갈리고, 쪼갈리고, 쪼갈리고. 더 이상 쪼갈 수 없는 최종적인 단위.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과는 반드시 차별되어집니다. 차별되지 않고 뭔가 공통적이라고 할것 같으면 다시 쪼갤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 이해 되십니까? 어쨌든, 바퀴와 엔진은 다른 겁니다. 차가 쪼개져가지고 바퀴가 되고 차가 되는 겁니다. 아니, 차, 엔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건 나름대로 왜 우리는 바퀴를 하냐? 그건 바퀴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도요, 좀, 좀 하여튼 그런데, 요 같은 그런데, 엔진도 바퀴와는 다른 엔진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특징,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 그걸 뭐 자상이라 하기도 하고요. 뭐, 뭐라 줬어? 좋습니다. 자상. 자기만의 상. 혹은 자승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를 때면, 이제 차 뒤에 불교입니다. 뒤에 불교. 자성 청정이살때자성 말은 같지만서도 뜻은 전혀 다른 뜻입니다. 불교의 시작은 어떤 경우도 사실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기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하니까요? 여태자승이라고하면서은자 뭐 존재 이런 뜻도 아닙니다 바퀴는 바퀴 나름대로의 다른 것과가 차별되어지는 바퀴만의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퀴다 만약에 그런 특징 갖지 않는다면 또다시 쪼갈려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꾸 쪼갈리 나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쪼갈려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차라고 하는 것은 차그 자체로서 단일한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집착하는 이유는 단일한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집착하는 겁니다. 아까이또 정몽주의. 저, 저, 여기에는 정몽주의, 정몽원이 야기보다는 분노의 세계라는 것을 자지 제가 썼습니다. 뭐 제가 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서, 한번 화가 나면요. 사실 앞뒤 비는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그야말로 분노의 세계죠. 되게 분노는 자신한테 났을 수도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 어차뭐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 그냥말로 세계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분노를 하면은요. 야, 이 분노 10분 후에 되면은 내일 되면 사라질 것인데,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 하면은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젊원 씨, 그 절망,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일 되면 이 절망 사라질 것인데 이 생각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절망이든 기쁨이든 어떤 경우에도 자신 앞에 나타나는 세계를 차와 같이 어떤 뭐 쓸까요? 단일한 세계. 단일한 세계. 단일한 세계. 또 뭔가 시속한다 생각합니다. 시속. 야 분노, 내일 되면 없어질 건데 이 생각 못합니다. 오로지 분노밖에 없습니다. 단일한. 다른 어떤 뭐 기쁨. 만약에 누구를 미워한다 칩시다 아, 어제는 필시 사랑해 놓고 오늘은 미워하거든요 제가 이 구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세간적으로 가장 의심나는 것은 왜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미워할까?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왜위무하는 오늘의 미움도 진짜인가? 또변하게 되니? 어쨌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생계를 하나의 단일한 생계 차처럼요 또 영속적이다 항상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다고 생각해요. 뭐, 불교에서 집착을 끝나지만 사실은 집착이라는 일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집착. 무상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안 납니다. 혹은 좀 다시 제가 12, 12차를, 12차 5원을 쓰라면서 더 실감나는 예를 들 수도 있는데, 뭐, 다, 예를, 예를 필요 없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게. 영원하게 생각하는. 혼이 여기서 뭐, 그 뭐죠? 음, 한자로 쓰면은 상, 일. 또. 말이죠. 상일 주제, 주제란 것은 보편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나타난 세계를 영원하고 단일한 세계,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세계란 것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원의 요소 다원의 조건으로서 분석되어지면, 단일한 존재는 사라져버립니다. 또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항시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며 여운한 것이 아니라 무사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을 제법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혹 보통 이제 소송 부사라고 그러면은 제법 분별 제법 분별 보통 기본은 5온 12처 18개인데 그걸 더확장시켜서 5275법 7 5까지 나누거든요 그 갈래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3세시류 그래서 보통 아, 구사랑터만한제법 분별, 삼세시류, 5.275법, 삼세시류. 그 전부 다 분별의 세계. 말짱, 도루묵이다. 그건 사실 은 의미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대승에서는 주로 편칭, 비하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분별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분별한다는 겁니다. 나타난 세계가 차, 자동차, 나타난 세계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설명은, 그거, 똑같았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분노 켰는데, 분노. 일단, 분노를 하게 되면, 분노를 발산시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병이 되죠. 고통이 따릅니다. 벌써, 분노가 일어났는데, 분노를 발산시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라병이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건 고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통을 잘 참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 그,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막, 욕을 할 수도 있고요. 욕을 하면은, 그걸 뭐라 합니까? 어쨌든 그 사람은 욕하는, 욕쟁이, 뭐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욕이라거나욕설이라거나 행위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존재의 위상을 얻습니다. 아니면 혹 칼을 들고 갔다, 찔렸다. 살인자라는 또 다른 존재의 위상을 얻습니다. 그건 행위죠.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따라서 모르지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는데 분노에 따라서요. 사실 분노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아비달마 전체 이론이 이용돼야 됩니다. <웃음> 분노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5번보다 욕망, 탐욕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거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웃음> 탐욕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어쨌든 탐욕이 생겨나서 뭔가를 갖다가 훔, 훔쳤다 칩시다. 훔쳤다. 사실은 한 번에 훔침 훔쳤다. 그럼 뭐 도둑이라 하죠. 아니? 도둑,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서 잡혀 들어갔다. 전혀 다른 세계가. 나. 탐욕을 일으키 전하고 탐욕을 일으킬 때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사실요, 세계가 끊임없이 세계는 행위에 따라서 탐욕이든 훔쳤다는 행위든 행위를 뭐 불교해서 업이라 그러죠. 어. 업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행위, 행위입니 행위. 아니면 좀더 추가다 보면 업이 결과를 낳게 하는 힘, 뭐 그것도 업이를 까라마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결과를 가장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은 행위는 셀레모니 의식, 의식.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 수계식을 뭐 깔말, 깔마 응? 작법, 작법이라 하기 다죠 작법, 수계 뭐 디게 나옵니다. 어쨌든 훔쳤던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따라서 탐욕도 탐욕이 행위가 행위 아닌가에 대해서 논란이 대단히 많은데, 어쨌든 탐욕도 막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행위를 합시다. 탐진치, 아니 의식적인 행위, 의업, 의업, 신업 다 행위죠. 그렇 행위에 따라서 세계는 찰나 찰나 새로운 세계가 일어난다 고합니다 그렇게 찰나 찰나 세계는 변화합니다 뭐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게 우리가 뭐 어제나 오늘이뭐 똑같고 말이죠 그래서 늘 세계는 지속한다고 생각하죠 음, 그런 이야기가 뭐저 어제 이 48페이지에 좀 나와 있습니다 아, 사, 그거 바로 그얘는 48페이지가 아니고 46페이지에 있네요 그 49개자 한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예컨대 지금 나에게 분노가 일어났다고 하자. 그것은 바로 분노의 세계이며 나 자신은 그런 분노를 통해 분노하는 나로서밖에 드러날 수 없는 존재이다. 말이 어려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있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바로 분노를 통해서 내가 확인됩니다. 기쁨을 통해서 내가 확인되고요. 의식을 통해서 내가 확인됩니다. 내가 있어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그 이야기 그래서 어 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신 심리작용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분노하는 나로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어떤 분노가 언어적 신체적 행위로서 드러나 욕설을 하거나 살인을 하게 될 경우 욕쟁이나 살인자와 같은 또 다른 존재의 위상을 획득하게 될 것이며 말은 있었지만서도 많은 살인자라는 존재의 위상을 획득하면 은 의제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리가 개발 세계는 흐름없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사실은 새로운 세계입니다. 다만, 뭔가 지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늘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잠재하면서 행위할 때 마음과는 다른 상태에 있거나, 다르지 않은 상태에 있거나, 혹은 무심의 상태에 있거나, 유심의 상태에 있거나, 항상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또 다른 조건이 된다. 이렇게 만약에 살인이라 하든 어떤 행위도 그 씨앗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할 때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한 그럼 뭐유인할 수도 있고요. 그럼 불교에서 무표석이라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세계를 어떻게 분석 분별하는가? 아까 그 가설적 설 불가설적 불설 설할 수가 있는 것을 설한다. 설할 수 없는 것은 설하지 않는다. 무엇을 설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인식되어진 것만 살할수 있습니다. 이런 퀴즈를 내면은 스님네 아무리 뛰어나시는 분도 답답 못할 것입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고 맛본 적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과일 한 가지만 얘기해보시죠. 제가 좀 무슨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 되십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먹어본적이 없는 과일 하나만 한 들어보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충분히 말이 됩니다 과일이 뭐가 있죠? 사과, 배, 수박, 복숭아, 토마토 토마토는 과일이 아닌가요? 채소인가요? 어쨌든 뭐또 뭐가 있습니까? 등등 100가지 과일, 1000가지 과일 그래서 좋은 맛만 탁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충분히 과학으로 가능하잖아요 천가지, 만가지 과일을 처음 다 그중에서 좋은 맛뭐 복숭아의 달콤한 맛, 향, 향기에다가 사과의 달콤한 맛, 수박의 시원한 맛 좋은 것만 다뽑아내주잖아그거 그리고 그것의 결정체, 과일 중에 과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오늘날 과학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서 유전자 종합을, 조합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나 과일 중에 과일 그건 뭡니까? 관념적 존재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 최고의 과일입니다 다른 과일들은 다 그야말로 붙을 것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과일 그 과일 실지하는가 이런 과일 이름은 뭐라 붙일까요? 와, 붙이기는 뭐까니다 우차차라 합시다 그냥. 지금 그래서 당신 우차차라 과일 먹어봤어? 그게 뭡니까? 하, 과일 중에 과일인데 지상에는 없는 과일이다 이야, 그런 과일 하나 먹어봤으면 진짜 좋겠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상이 없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우차차 그랬어요. 그리고 과일이 그랬습니다. 뭔가 그런 과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과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흔히 뭐 플라톤이 이데아 그랬는데 이데아. 그야말로 세상에 좋고 좋고 좋고 좋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이데아입니다. 선의 선이라 그러죠. 선의 선.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 존재하는가? 신도 마찬가지 신은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 있으면 신이 아니죠 신은 시,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 밖에서 현실을 지배합니다 그럼 신은 어떤 존재니까? 신을 악인이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은 이대와도 오겠습니다 선에서 요 이런 존재 신이 있느냐? 기독교 있는 사람들 물론 있지요 느냐 보지는 못했지만, 또, 있어야 안 되겠냐? 어서 성경이 그걸 안여있냐 성경은, 안 성경은 아, 신의 말씀 아니지. 이걸 뭐라합니까? 성경은 신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신을 확인하고, 신을 통해서 성경을 확인하고. 어쨌든, 어쨌든 그런 과일, 관념적인 존재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이야기 백날 한들. 그건 다만 진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런는 존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 아, 만족카 아까, 그 독하살의 비유 말고요. 어떤 범, 바라모니, 그 이름이, 바라모 이름이요. 생문이라고 하는 바라모니 와가지고, 묻습니다. 일체, 아까 일체가 뭐라 그랬죠? 일체란 말잘 나오는데, 엄 글쎄요. 살과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이니까 뭐 주관과 객관이, 자와 세계. 모든 것 일체가 무엇입니까? 물어요. 물론 일체의 본질이 무엇이냐? 당연히 크, 뭔가 초월적인 절대자, 그죠? 절대 자라 해도 좋고, 절대자 해도 좋고, 절대적인 이념이라 해도 좋을 것이고요. 혹은 뭐 뭐라 할까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인격적인 것이지만서도 인도에서는 반드시 인격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다 이제 부처님 그러면은 그든 님자로 붙이면 다 인격적이지만서도, 사실은, 비로자나 불, 혹은 진리, 법신, 그러면 법신부처님이라고는 아더라고요. 법신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죠? 인격이 아니고, 그야말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런 바람은 브라만이라고는 절대 자, 그러면은 그야말로 인격적인 신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입법으로서 브라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묻는 거예요. 이세계 근원이 무엇이냐. 뭐 그런 존재 있다면 한번 그거에 대해서, 브라만에 대해서 절대자 혹은 절대적인 이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해 주십시오. 내가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뭔가 그런 걸좀 초월적인 진리를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일체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일체는 1 2 입체다. 입체를 뺏게 하고요. 1 2 입체다. 1 2 입체로는 아신대로안 이, 비, 설, 신, 의. 네. 12체는, 아, 1차라는 12체다. 1 2차라는 것은, 내이 6내 입체와 6외 입체다. 6내 입체는 무엇인가? 6가지 내 입체. 내적인 입체는 아니, 비, 설, 신이. 외적인 입체는 색성향 미촉법이다. 이것이 일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하던데 생문이라고 하는 바람문이 기가 찼을 겁니다. 좀이 세계의 존재 근거를 묻는데, 눈이다. 눈의 대상인, 색이니까 눈의 대상이죠. 이거죠 물론, 이제, 이후에 아비달마 가면은, 분석은, 이색 엄청 실이 분석합니다. 이 가지고도 책이 몇 곳, 하나가 말라가지고도 책을 몇 곳을, 아비달마 철학은 분별의 철학이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색이 무엇이냐, 물을 때는 막 엄청나게 양이 많을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눈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딱두 가지가 있죠. 색채, 형태. 그게 세계라는 거예요. 생문바람이 무는 것은 뭔가 절대적인, 이런 걸 물었는데, 초월자를 물었는데. 뭐, 안은 눈이고요. 다음에 이, 귀의 대상은 소리고요. 성, 뭐, 다음. 그러니까, 그 경전일 바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